자, 안녕하세요 윤중입니다자 여러분 지난 시간 영상 보셨나요? 스피드 재인거 처참 처참하고 암울하고 눈물이 아플 까라더라고요 <웃음> 울지 마 바보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우리 어머니 생각. <웃음> 이게 마음이 쓰라릴 정도로 좀 저도 그랬는데 이 겸손한 김 실장님과 우리 백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성이 빨라서 뭐가 되냐. 결국 재고 아니겠냐. 타자랑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맞추는 걸로해서 제구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같이 끼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겠다고 <웃음>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해서 이제 사물을 맞추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자신 있나요? 아이 뭐 야구는 네. 제군이 때문에. 네. 제구는 또. 아니, 이길 수 있다고 불러줘야 이길 수 있는. <웃음> 아니, 소풀 얘기 안 할래, 이제? 해봤을 때 괜찮아요. 이건. 아,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충분하죠. 백혜윤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 아우, 역시 갑자기 병설이됐어 <웃음> 아니. 그래, <웃음> <도대체, 웃음>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도대체. 가자! <웃음> 자, 첫 번째는. 어, 이 축구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맞으면 안 되고 축구공 맞추는 거를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우리 김실장님과 백혜연님이 먼저 던지시고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데 어디벤테이지를 해서 어, 저는 세개 우리 실장님과 어, 백혜연님은 다섯 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실장님 먼저 던져주시죠 자 여기 이제 선이선 알죠? 통깨 아빠가 죽은 이유가 금발 벗어거든요? 이거 너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김 실장님 알겠죠? 네. 자 이거 안에서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 근데 저거는 진짜 맞출 것 같아 야구는 제구 자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 아저 눈빛 아저아예상몇 아, 개예요? 세개 <웃음> 세 개. 견손한기술장님이랑 우리 거머리가. 지난 백개님이랑. 시간에 상상을 하면은 더잘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상을 어, 잘 못했다니까. 이상한 그래. 상상만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 아이씨. <웃음> 연습. 아니, 아니 연습, 연습 없어요. 없어. 인생의 연습 실전 없어. 실전입니다 인생의 실전. 아씨. 둘. 아씨. 네. 되게 끝났습니다. 아, 자 오늘 목표는 한 개예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 개쉐... 아씨. <웃음> 타자 대가이다 깨졌어요. 아씨. <웃음> 김 실장님 빵개. 자 우리 백혜현이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떻게 뭐 직구로 잡을까요, 아니면 커브로 잡을까요? 커브로? <웃음> <웃음> 커브 <커버> 그림을 몰라? <웃음> 아 근데 캐릭터가 너랑 나랑 바뀌었어 지금 <웃음> 되게 조용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어, 안쪽으로 크리크 수정 중인가요? 어. 음. 진짜, 진짜. 자 지금 두개던졌는데몇개 <웃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개 중에? 아니, 못 맞힐 것같못 <웃음> 어, 맞힐 <맞출> 것같습니까 <웃음> 아니 스트라이크도 존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점선에 던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운데인 것 같은데. <웃음> 오! 이거는 진짜 아쉽다. 하지만 안 맞았죠. 이게 문제야. 재구 잡으려고 저렇게 놓, 놓으면 안 맞거든요. 사실. <웃음> <웃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모신다 그러지.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아우! 밑에 걸 맞췄기 때문에 아쉽게도 달라. 아 저는 심지어 캐치볼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도 막 이상한 거 주는데 명필은 부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세개 중에 두 개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못 맞췄는데. 아우 아, 손이 많이 어렵네. 정확하죠 여러분? 아, 나 정확합니다 못나 못봤어 아니, 아니 카메라를 확인하시면 되죠 아니 아니 나 못봤어 뭘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아니 해요 심판이 인정? 아, 이렇게 아니. 해야지 인정이죠 도전은 안어도전 안했어 다시 이제 연습게임 끝 아, 연습게임 끝 아니 뭐 쓰레기들입니다 <웃음> 두개 중에 하나 자, 마지막 하나 두 개니까 한 어, 도전 어? 어? 정세 중에 아니, 정확그 정확, 아, 봤어. 그말 봤어. 금말 봤어. 진짜 그말 봤어. 아, 진짜, 봤어. 진짜 진짜. 영상 봐. 어? 어? 진짜 멀리... 말 봤어. <웃음> 알겠어. <웃음> <웃음> 뭐, 뭐, 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어쨌든 한개 맞은 거야 한개한개인그말 봤어. 그말 봤어. 그말 보면 우리 다갈지다 봤지. 네, 어 자, 이... 처음. 혹시 발 이렇게까지 이해돼라 <웃음> 지금네 어쨌든 좀 맞춘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예 네, 하겠습니다. 자, 삐뚤어졌잖아. 아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의를 두고 저는 어쨌든 세계적인 목표한 두개 같은 하나를 맞췄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셨다시피, 티바 위에 공 올려서 던지는 걸할 거예요. 근데 축구공도 못 맞추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섯 개 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몇 개? 하나 하고 싶습니다. <웃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웃음> 하고 싶습니다. 하, 하, 그거 말고. <웃음> 원한다. 원한다, 이거잖아. 하고 싶습니다. <웃음>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초구 아씨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모시면 안 돼요 모시면 안돼요 공을 왜 이렇게 모셔 소중한 상님이야 소중한 소중히소중히아소중히둘다 소중이 히 아, 소중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어 에그 아 음. 아, 자좀더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데드볼 한 일곱 개만 아 <웃음> 지금 처음으로 아 가운데 갔거든요공 지금 다섯 개 아까 지금 세세개 던졌나요 세개 던졌죠. 오케이. 여덟 개 포함하면 이게... 몇 개야? 찍고 모서리 들어갔어. 이게몸 이게 몸신회로 아신그 시내, 회전 시내로몸쪽 높은 찍고 스트라이크였어. 아니 기 위로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야 씨. 자. 라스트. 근데 이거 아니... 야 이거 헛스윙 했어. <웃음> <웃음> 그럼 조스라기는. 어! 이거는 오한개 남지 않았나? 오 아니가? 아, 여섯 개 있었어요 아, 여개다 <웃음> 아, 그래?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번에는 백혜연 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은 빵개빵개어도 빵게. 그래도 우리 백혜연 님이 위로도 해주고 나배드아 낫배드 없지 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두 분께서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십니다 <웃음> 네, 지금 자첫 번째 가볼게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좋은 안에 넣는다 네. 갑시다 투구기의 김훈수 아왜 시작은 항상 저기요. <웃음> 데드볼 다 각자 한세 개씩 맞추네요. 히트파이 피치볼. 아우. 음, 아무 의미. 어. 어림없는 공. 어. 오! 이건, 이건 누구도 못쳐그죠 버리니까. 전, 전 구석에.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아, 못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나? 이건 2점 정도, 정도 돼야 걸을수 있는 거예요 볼볼몇개 남았어요? 아, 두개 아, <웃음> 아, 이거까지 아니, 두 개인 <웃음> 거야? 아, 깜짝 놀랐다 아.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 여러분 보셨죠? 어. 빨리 진행해요. 지금 뭐 자세히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속으로 돌렸거든요. <웃음>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웃음> 금을 조심하겠습니다. 금. 내 생각보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와! 여러분 보셨습니까? 초구부터 그냥 바로 아다타, 이아타후아타 Yes, I do. I'm f i g h t i n no program. 헤이 김이더볼김이더볼 헤이 헤이 미스터 백 헤이 볼 헤이 감 드랍 더볼 아이 참 이게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건 참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야 이게 초거부터 맞으니까 기분이 참 상큼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지금 보셨죠? 맞췄다고 지금 누구보다 기뻐했던 거 아, <웃음> 어,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쁜 걸 감추지 아쉬워요, 아쉬워. 야, 이, 이 손가락 감각스가 거의 뭐, 에. 예. 와. 공이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서 홈런이냐, 삼진이냐가 달라지네. 아유 아이, 또, 또, 또. 또. 좀전거는좀 좀 크게 맞았을 텐데. <웃음> <웃음> 아이고. 마지막 구. 예, 여러분 제가 보셨죠 이게 저희 코러스 예전에 제가 임창룡 선배랑 안지만 선배랑 같이 해가지고도 이겼던 이 기억을 좀 되살려서 아, 우리 백혜님 비록 패배했는데 근데 왜 재구는 재구대로 안되고 <웃음> 스피드는 스피드로 안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영상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네. 김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존 안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직 적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김실장님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리존 안에 아. 어떻게 하면 더잘 넣을 수 있냐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그냥 빨리 끝나요아 <웃음> 일단 뭐못 넣은 건못 넣은 거고 계속 이제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회 선수분들이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뭐좀 네, 어렵습니다 이건 선수인 저도 어렵기 때문에 한데 축구공은 조금 너무 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아 이만한데 솔직히 축구공보다 초구에 맞춘 게더 기분이 나빴어요 <웃음> 나는 진짜 <웃음> <웃음> 놀렸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무튼 이두 분을 <웃음> 더정진시켜야 된다는 또 이유가 생겼고 어,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꼭 저를 이기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장이 아시겠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상, 윤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씨. 밥이나 먹으러 가자. 궁주소. <웃음> <중주서. 웃음> 아이고. <웃음>